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백업 부자 황현희, 용산 송도 신길에서 돈 벌었다 전업 투자자로 변신한 코미디언 황현희가 개그 콘서트 하차 이후 2년간 공부만 했다고 밝혔다. 25일 방송된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 에서는 개그맨 황현희가 100억 자산과 투자 전문가로 출연했다 평소 친분이 있는 황현희가 돈 전문가로 등장하자 모두가 깜짝 놀랐고 황현희를 향해 진짜로 돈이 100억이 있는 거야 라고 물었다 이에 황현희는 저는 개그맨을 평생 할줄 알았는데 2014년에 개그콘서트에서 나오게 됐다 고 회상하면서 현재는 개그맨을 할때 벌었던 수입이 매달 들어오고 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여유를 드러냈다 이상민은 탑재훈한테왜 작년 11월 28일에 나한테 코인사라고 했나라고 빗대를 세워왔고 탑재훈은 축제를 함께 즐기자는 거다 라고 답하기도 홍현휘는 투자는 무조건 본인의 몫이다. 라고 냉철하게 말했다. 황현휘는 2014년에 하차하고 바로 투자 안 했다. 2년 동안 투자를 안 하고 경제대학원을 다니면서 기초부터 배웠다. 라며 아파트를 용산에 분양받고 송도에는 갭투자를 했다. 신기래도 투자하고 그랬다라고 알렸다. 돌싱폼에는 그때는 모험 아니었냐? 어떻게 그렇게 투자할 수 있었냐? 라며 궁금해했다. 황현휘는 2년간 공부에 시간을 썼으니까 그 모험에 확신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진정한 부자는 시간을 소유한 사람이라며 내 시간을 마음껏 쓸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거다. 그걸 할수 있는 게 경제적 자유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상민은 이런 사설은 중요하지 않다. 투까 놓고 최대 얼마까지 벌었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황현희는 일을 안 해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더해 연예대상을 받을 정도의 노력이면 투자도 그만큼 시간을 써야 한다. 지금은 원화를 채굴할 때다. 노동으로서 시드머니를 많이 모아야 한다. 지금은 투자를 하는 것만이 투자가 아니라면서 저는 부동산 6, 현금 3.5, 가상화폐 0.5다. 주식은 작년에 다정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현우는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준호형이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황현희는 사업을 말하고 싶다. 회계나 이런 쪽도 보날라고 날카롭게 물었다. 황현희는 재무제표 보실 수 없으면 사업 접어야 한다. 라고 빗대를 세웠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